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지반은 캡틴입니다 제가 원래 지금 다른 영상을 올리려고 제작을 하다가 모바비가 업데이트가 돼서 급하게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들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라는 창이 나올 거고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재부팅을 한번 해 보시던지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싶으시면 문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 들어오셔서 도움말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확인 클릭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버전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0 버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업데이트가 있고 스위트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스위트에서는 그냥 추가가 된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짜잘하고 세세한 부분들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종행비가 16대 9로 되어 있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종횡비가 맞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영상은 세로 영상입니다. 9대 16의 비율의 영상인데 16대 9로 맞춰져 있으니까 맞지 않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9대 16으로 저절로 맞춰집니다. 반대로도 되겠죠? 이렇게 지금 9대 16인데 16대 9의 영상을 가져와서 종횡비가 맞지 않다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나 변경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변경 그러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세하게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디오 녹화 기능과 오디오 녹음 기능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작업을 하다보면 만약에 녹음을 하고 싶으면 돌아가서 녹음을 한다든지 비디오를 기록을 한다든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바로 여기서 클릭으로 이렇게 비디오 캡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디오 기능도 여기서 바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디오 기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작업을 막 하다가 Ctrl 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오디오 기록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마이크를 준비를 하시고 다시 한번 Ctrl R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음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비 업데이트 공지에 보시면 PDF 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바비 자체에서 뭐 3D 그래픽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이렇게 그 비디오 에디터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좀 없어졌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저희는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부분 세 가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째 트랜지션 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쭉 내려보시면 소리 포함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트랜지션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소리를 조금 줄이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시끄럽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리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가상비 채널 쉽고 편하게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면서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소리를 조절하고 싶다 싶으시면 트랜지션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괜찮죠?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가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이렇게 약간 아까보다는 소리가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업데이트 중에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은 기능인데 오디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먼저 클립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은 클립 속성 창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원음이란 창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재생을 해보면요. 안녕하 여러분. 저번에 이름이야.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 목소리에 대한 톤, 피치가 기계 목소리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이 원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 위한 가슴 채널 이렇게 속도는 빨라졌지만 내 목소리의 피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큰 업데이트 중에서 두 번째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를 포함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 마스코트 마이크인 선인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텍스트나 스티커에도 이제는 모션 트래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력을 하고 내가 만약에 모션 트래킹을 하고 싶은 부분을 요 부분을 맞춰 볼게요. 그리고 길이를 맞춰 줍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모션이라고 나와 있죠? 모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은 내가 모션 트래킹을 입히려고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네모 범위 안에 이 트래킹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늘리게 되면 좀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 중심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을 눌러보겠습니다 파란색 네모가 생겼죠?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텍스트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재생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기준을 맞춰둔 곳에 딱 모션 트래킹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실 게 일단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만져보시고 위치를 조절하시고 응용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보여드리면 만약에 초점을 여기로 두고 드래그를 적용시킨 다음에 텍스트를 여기다 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가면 얘도 이렇게 따라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요 기준으로 맞추게 되는 거죠 스리킹 초점은 여기인데 테스트는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두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초점이 여기에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잠깐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 초점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도 텍스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안정화가 안돼 있어서 여러 개를 막 붙이면 버벅거리거나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거나 맞췄던 게 사라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컷 편집을 하셔서 다시 적용을 하시던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스티커들도 역시나 모션 그래픽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션 보이시죠? 클릭해서 아까와 똑같이 초점을 맞추고 그래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래킹 모드가 있는데 고속과 정밀의 차이는 고속은 빨리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정밀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정밀하게 되는데 큰 차이는 잘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 만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과 스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업데이트 내용을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바비 스위트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스위트에서 화면 녹화 스크린 레코드를 사용할 을때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렇게 웹캠 크기가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웹캠을 조절을 하고 나서는 촬영 도중에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컨버터입니다. 컨버터에서도 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변환 속도가 두배 정도 빨라졌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 모든 사항의 업데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안녕!